미스터트롯2 탑세븐의 온라인 팬미팅 시간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는 3월 16일에는 결승전이 치러져 탑세븐이 결정되는데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팬미팅이 진행됩니다. 네이버 나우에서 생방송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통해 탑세븐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미스터트롯2 방송 일정에 일부 변경사항이 공지되었는데요. 미스터트로트 측은 4월 6일 예정이던 갈라쇼를 오는 3월 23일로 편성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갈라쇼에는 결승전으로 탄생할 최종 진선미를 비롯해 탑세븐의 무대가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화제의 출연자들이 재등장해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시청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 미션 무대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스페셜 콜라보 무대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갈라쇼는 오는 23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게삼돌내가 그, 그, 제일 사랑한다. 아이고. 귀신도. <목소리> <목소리> 우리 심정이야 다 똑같지 열명이 지금 힘든 거아니까 그게 다 공감이 아, 되니까 다 각자의 부모님들이잖아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도 아닌데 계속 아, 다... 아 미치겠는데 그, 근데, 다 나한테 한말 같아가지고 어? 눈물이 많, 많네 수호가 아, 아직 어려워진 거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 <웃음> 어우, 잠깐만. 한바탕.